Here. I will let me s h o you now 이 <놀람> 후유증 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네가 쓰던 향수 냄새만 맡으면 나도 몰래 네 사진을 꺼내 보고 이제 퍼지는데 너가 떠난 뒤 멈춰버린 내 사랑이란 페이지 내 맘에 텅빈 너란 자리도 눈물 만고이지 어쩌면 좋을까 어면일 이리 모를까 밤새 또 혼자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속을 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한 우유증 때문에 나 바쁘게 일만 하고 친구들 만나고 난 생각할 겨를도 없게 네가 없는 빈 자리 느낄 새도 없이 잘 지낸다고 믿었는데, 어떻게 된 일이야? 시간 가면 괜찮을 거란 그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. 왜 나만 자꾸 아픈 것 같아? 너도 아닐까 아직 내 번호를 그녀도 지우지 못했을까 자꾸나 바보같이 왜 이래 이짓거함에또 이래 왜 이런 나를 두고 그녀는 또나을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속을 퍼줘 네가 떠나간 뒤에.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을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한 우유증 때문에 난 Wish I could turn back time Wish I could turn back time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널 놓치진 않을 텐데 비내리던 그날 밤 너를 붙잡았다면 내 옆엔 아직도 네가 있었겠지 제발 돌아와줘 너무 힘들어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속을 퍼줘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서글퍼져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지독하두요